알고타야 더 맛있는 롤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인의 카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정 롤러코스터의 발달사를 따라가며 해당 롤러코스터의 특징과 쟁점을 소개하는 Who's running the show 3부 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코스터편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하이브리드 코스터란 무엇인가 하이브리드 코스터의 하위 분류에는 무엇이 있나 초기 하이브리드 코스터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고 신생 회사였던 rmc사가 이 분야에 뛰어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편에서는 RMC사가 하이브리드 코스터 씬에서 어떤 혁신을 선보였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코스터의 변신은 무죄,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탑승 유지, 영상에 고유명사와 개념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상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과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It's Ghost Time! 텍사스 자이언트가 철거된 자리에 만들어진 새로운 뉴 텍사스 자이언트의 지지대는 전반적으로 나무이고 부분적으로 강철이 사용되었으며 레일을 비롯한 본트랙은 전부 철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뉴 텍사스 자이언트에는 선대의 하이브리드 코스터와는 달리 기존의 철제 롤러코스터에서 사용하던 원통형 철제 레일이 아닌 전통적인 목재 롤러코스터의 레일을 빼닮은 각잡힌 형태의 레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단면도상으로 보면 RMC사는 평평한 강철 크로스타의 양쪽 끝 위로 육면체 형태의 철제 레일을 얹은 후 양쪽 레일의 안쪽 끝부분에 디귿자 모양으로 굽힌 철판을 덧대어 전통 목재 롤러코스터의 과호형 트랙과 비슷한 모양의 철제 트랙을 만들어냈습니다. RMC 사는 이러한 구조의 강철, 즉 아이언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트랙이라고 하여 아이박스 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박스 트랙은 하드스 360보다도 격렬함에도 탑승감이 보다 부드러운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으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코스터처럼 유지 보수 작업도 용이하다는 극강의 장점을 지녔습니다. 뉴 텍사스 자이언트는 데히트를 졌고 오래된 목재 롤러코스터를 철거하고 더 격렬한 롤러코스터를 드리고 싶지만 목재 롤러코스터의 상징성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많은 놀이공원에게 사이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식스플래그의 다른 계열 공원에서 RMC사로 이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식스플래그 피에스타 텍사스는 2013년 목재 롤러코스터인 더 레틀러를 대체할 아이언 레틀러를 소개했고 2014년 식스플래그 멕시코에는 기존의 메두사를 대신한 메두사 스틸코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트는 상징적이던 목재 레이싱 롤러코스터 콜로서스를 철거한 자리에 2015년 트위스티드 콜로서스를 오픈하여 최초의 하이브리드 레이싱 롤러코스터를 선보였습니다. 나란히 달릴 뿐이었던 콜로서스와 달리 트위스티드 콜로서스에는 두 개의 트랙이 서로 얽히는 인터랙팅 구간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2016년 캔터키킹덤이 트위스티드 트윈즈가 스톰체이서로 식스플래그 디스커버리 킹덤의 로어가더 조커로 바뀌었고 2018년에는 킹스 도미니언의 헐러가 트위스티드 팀버즈로 시더포인트의 민스트릭이 스틸 벤전스로 식스플래그 오버 조지아의 조지아 사이클론이 트위스티드 사이클론으로 식스플래그 뉴 잉글랜드의 사이클론이 위키드 사이클론으로 각각 대체되는 등 아이박스 트랙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아메리카 대륙 이외 지역에 최초로 아이박스 트랙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나가시마 스파랜드에서는 개원 55주년을 기념하여 기존의 4대 롤러코스터 중 한가지였던 화이트 사이클론을 철거하고 백경이라는 뜻의 아이박스 트랙 롤러코스터 하쿠게이를 신설했습니다. 레일의 색과 레이아웃 및 스테이션 건물 등 화이트 사이클론 당시의 요소 상당수가 하쿠게이에서도 사용되어 하쿠게이가 화이트 사이클론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왈리비 홀란트에는 로빈 후드를 대신한 언테임드가 세워졌고 폴란드의 에너지란디아에서는 자드라라는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소개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미국 부시가든 템파의 기존의 과치를 대신할 아이언 과치가 새롭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아이박스 트랙의 롤러코스터는 레일이 100% 강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보다 엄격하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를 철제 롤러코스터로 분류하곤 합니다. 반면 RMC사가 아이박스 트랙의 뒤를 이어 개발한 두 번째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용 트랙인 타퍼 트랙은 목재 롤러코스터로 분류됩니다. 타퍼 트랙은 나무 지지대 위에 침목과 강철 크로스 타일을 번갈아 깔고 그 위에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조립식 레미네이트 목재 레일을 얹은 후 양쪽의 레일 위로 각각 사각기둥 모양의 철제 상판을 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일의 바깥으로 철판을 달아 크로스타이와 레일의 상판을 직접 연결하여 안정성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열차의 바퀴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과 안전장치는 모두 강철이지만 레일 자체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통적인 목재 롤러코스터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2013년 등장한 첫 탑버트랙 롤러코스터인 미국 실버달리시티의 아울로러는 트랙길이 약 895.2m, 최대 낙하경사각 약 81도의 무시무시한 스펙을 자랑하는 롤러코스터이고 두 번째로 2014년 오픈된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골리앗은 트랙길이 약 944.9m, 최대 낙하경사각 약 85도의 더욱 무시무시한 롤러코스터입니다. 2016년에는 돌리우드에서 라이트닝 로드라는 롤러코스터가 등장했는데 무려 세계 최초의 lsm 런치 방식으로 추진되는 목재 롤러코스터입니다. 같은 해스웨덴의콜마덴 유르파르크에는 와일드파이어라는 현재로서 막내 타퍼트랙 롤러코스터도 등장해 다양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이박스 트랙이 쓰인 롤러코스터는 대부분이 기성의 목재 롤러코스터를 대체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타퍼 트랙이 적용된 롤러코스터는 순수 오리지널 롤러코스터인 경우가 많다 보니 선대의 롤러코스터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강한 전자와 달리 후자는 목재 롤러코스터의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보다 강력한 혁신을 선수하는 등 급진적인 작품이 많습니다. rmc사의 아이박스 트랙과 타퍼 트랙이 대세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라는 말 자체가 rmc사의 작품을 지칭하는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마치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종인 것처럼 설명되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의 그레이트 코스터 인터내셔널 줄여서 gci라고 부르는 복제 롤러코스터 전문회사가 창사 25주년을 기념하며 스틸 트랙이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 관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RMC사의 레일이 단면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것과 달리 GCI사의 레일의 단면은 트랙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든 사다리꼴을 닮았습니다. GCI사의 스틸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사 목재 롤러코스터의 목재 레일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롤러코스터에서 일부 구간은 레일이 나무이고 또 다른 구간은 강철이라는 것입니다. GCI사는 실제로도 2013년 미국 올랜도 펀스팟 아메리카에 만든 목재 롤러코스터 화이트 라이트닝의 일부 구간을 스틸 트랙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비티 그룹의 하데스가 도끼로 나무를 한번 찍었다면 로키 마운틴 컨스트럭션의 뉴 텍사스 자이언트는 나무를 완전히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비티 그룹이 코페르니쿠스라면 rmc사는 케플러 그래비티 그룹이 소크라테스라면 rmc사는 플라톤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그래비티 그룹과 rmc사는 모두 당시 신생기업이었고 하데스와 뉴 텍사스 자이언트는 두 회사가 각각 처음으로 디자인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의 종류와 역사,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최근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에 자주 사용되는 특수 트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편 열차 바로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